백반석으로 고구마도 꼭 팔고요 예, 이게 조금 마트가 조금 클라스가 있는 마트입니다 예, 우리 라오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너무들 예, 군옥수수라고 한글로도 써있죠 예, 바나나도 있고 너무들 막 예, 못사는 나라라고 거기 가면 은 뭐는 있냐 뭐는 있냐 하시는데 안그래요 여기도 예, 사람 사는 나라다 보니까 파인애플도 있고 수박도 노랑 수박도 있고 커피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커피 종류 어 이야, 커피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좀 찾는 건 없네요 외국 분들도 상당히 들 많이 들어오요 완전 대형 마트인데 여긴좀 매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잘돼 있죠. 뭐 자일리 두 껌부터 해서 초콜릿뭐 없는 거 빼고는 다 있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뭐 체리 같은 경우도 있고 대추, 사과, 배뭐 다 있어요 음. 없는거 빼고는 다 있고 너무나도 깨끗한 어, 대형마트입니다 외곽에 자리잡아가지고 네, 주차하기 너무나도 편하고요 내론부터 해서 다 있네요 네, 뭐 우리나라처럼 그 안에 제가 좀더 제가 좀더 이렇게 있고요. 빵 같은 경우, 케이크 같은 경우, 또 찹쌀떡 같이 생긴 것도 있 빵도 냉장고에 다 이렇게. 조각 케이크부터 해서, 롤 케이크. 너무나도 깨끗합니다. 연어. 이 이게 어요 이게? 응? 어, 뭐. 네, 우리 뭐 라오스가 진짜 뭐 못사는 나라는 아니 뭐 못산다 못산다 여기 한국 제품도 있네 까울리 네, 이게 보이시죠 이게 이제 캠핑 장비예요 네, 우리 라오스 사람들도 캠... 캠핑을 다녀요 캠핑을 사바이디 우리 한국 보이시죠? 붕어 사많고 쭈쭈바들도 네? 있고 메로나도 있네 별의별게 다 있습니다 예, 네. 다 있어요 없는거 빼고 삼겹살도 있고 고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냉장고에 잘 들어가 있네요 양꼬치가 예, 양 양고기 양고기부터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고기들도 토끼고기도 있고 토끼 고기. 여기 흑생강 놓는데. 원래 잘 됐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흑생강은 저 아까 끝에 있었잖아. 봤어요? 응. 어, 아까 네가 얘기했잖아 그 흑생강이. 아참 흑마늘이었다 흑마늘. 깔끔하게도. 어? 아유.